한나. 어떻게 아, 로한친 몸으로 해주세요. 어, 좋아해야 되나요? <웃음> 나의 매력이다 이런. 거는레스 <웃음> <안 좋아해. 웃음> 구글? 끝, 끝났어요? <웃음> <웃음> ¡Hola mis chicas y chicos! ¿Cómo están? Espero que estén súper súper bien. Yo soy Hanna, tu coreana favorita, y el día de hoy me notan un poquito nerviosa o no. Bueno, sí, porque hoy día tengo una cita a ciegas. Si ustedes han visto mis videos anteriores, ya sabrán que anteriormente he tenido una cita a ciega, un sogeting con Jintek de Singles Inferno, pero el día de hoy voy a tener una cita a ciegas. Bueno, dos citas con dos chicos diferentes y son unos artistas de K-Pop. Lo, lo más nervioso que me pone es que tengo que elegir a solo un chico. Bueno, por eso estoy un poquito nerviosa, pero espero que ustedes me ayuden. e n t o p e z a r de una vez. z 어이름 되게 독특하시네요. 헬로 글룸 네. 저는 한나 한나 네 한나라고 합니다. 어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? 저는 한국 나이로 26나이 어떻게 되세요? 저몇 살일 것 같아요?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. 20살? <웃음> 너무 낮추신 거 아닌가요? 아니 근데 진짜 스무 살인줄 같은데? 아니에요. 저는 23살입니다. 아 그래요? 아만 나이로 23이고요. 아 한국 나이는 25아 이제 한국 나이 페이지했잖아요될 예정이니까 저 그러면 스월 내셔. 어 비슷하네요 나이가. 네. 오, 친구네요 친구. 오, 그러게요. 오, 어,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어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해요. 어 진짜요? 저 네. 피아노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아 피아노 좋아하세요? 막잘 치는 건 아닌데 아. 그냥 아마추어. 어, 뭔가 음악 되게 잘하실 것 같으세요. 아 그래. 칭찬 칭찬인 거죠? <웃음> 어, 어 당연하죠. 감사합니다.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시다.는. 저 취미가 뭘것 같아요? 어. 배드민턴? <웃음> 왜요? <웃음> 왜 배드민턴? 어, 배드, 배드민턴 잘 치실 것 어, 같아요. 근데 진짜 제가 배드민턴 좀 잘합니다. 어렸을 어, 때부터 해가지고. 원래 미인들이 배드민턴을 어, 잘 쳐요. 아, 또 이렇게. <웃음> 이건 좀 궁금한 건데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이상형이요. 대화가 잘 통했으면 좋겠고, 저를 약간 진심으로 좀 사랑해주는. 어, 마음이 중요한 거죠. 마음이 중요하죠. 어, 그래서 외적인 이상형이 있나요? 외적인 이상형은 뭐. 눈이 두 개였으면 좋겠고 콧구멍이 어. 두 개였으면 어, 좋겠어요. 어, 중요하죠 숨을 네. 잘 쉬어야 되니까 숨을 잘 쉬는 여자가 좋습니다. 공통점이 <웃음> 많은 것 같아요. 그럴 건요. 눈도 두 개고 콧구멍도 두 개. 어, 이상형 오늘 만났네요. <웃음> 그러게요. 일단 <하여튼> 이게 소개팅이잖아요. <웃음> 네. 소개팅 자리기 때문에 매력 어필을 좀 하나씩 해보면 어떨까요? 매력 어필이요? <웃음> 네. 제가 요즘 운동을 해가지고. 어, 네. 아까, 어, 여기서 혹시 운동을? <웃음> 운동? <웃음> 저의 매력은. 어... 노래를 조금 불러드리겠습니다. Oh, m i a r 노래를 잘하진 않지만. In the night, dancing in the dark. In the night, dancing in the dark. <웃음> 여기까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. 오, 아 뭔가 되게 짧게 들었는데 네. 되게 느낌 있는 노래네요. 제 노래여가지고. 아 정말요? 보답으로 네. 웨어워을 네. 하나 해야 될것 같은데. 네. 저는 배드민턴 할까... 아니, 쳐주세요 배드민턴은 아니고 네좀 뭔가 몸으로 할까요? 멘트로 할까요? 선택권을 드릴게요 몸으로 해주세요 어 정말요? 네와아5우와짠 제가... 음... <웃음> 아, <오케이. 웃음> <우와>. 힘입니다 <웃음> 네 조금 무서운데 저렴하게 잘안 끝났나봐요 아니 뭐... b u e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. <웃음>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선물인가요 선물입니다 어장을 좋아하시나 봐요 안녕 준비한 게 없는데요 아, 감사합 어, 감사합니다, 아, 감사합니다. 아, 저는 프라고 합니다 그럼 나이도 혹시 20... 그렇게 살라고? 나아 어, 몇 그렇구나. 살이 나 뭔가 키, 키도 크시고 좀 분위기가 커요? 어, 키안 큰데? 어. 아, 아 제가 작다 보니까 저보다 크시면 다 크신 걸로 네. 아 진짜? 어한 스물 다섯, 스물 여섯? 그렇게 많아 보여요? 어? <웃음> 죄송합니다 스물 둘? 스물 둘? 한국 나이로 서른 두살 진짜요? 엄청 동안이시네요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네. 나중에 팁좀꼭 저는 몇살 같아 보여요? 스무 살 <웃음> 너무 야 아니면 저는 이제 한국 나이로 스물 다섯 살아네 스물 다섯 살이요? 혹시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? 취미요? 웨이트 운동하는 거좋아하요어 어, 네. 운동 되게 잘 하실 것 같아요. 뭔가 지금 복장도 되게 운동 하고 오신 것 같은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맨몸 운동 좋아하거든요. 저는 홈트만 하기 때문에 아, 네뭐 요리도 좋아하고 굉장히 어. 좋아하는 게 많습니다. 요리 좋아하세요? 저 저는 요리를 잘 하진 않아요. 아... 저는 사실 할줄 아는 요리가 아... 하나도 없어요. 먹는 거는 좋아? 먹는 거 좋아해야 되나요? <웃음> 어. 약간 먹는 거안 좋아하면 좀 싫을 수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<웃음> 어. 생각하면 제 가성비가 되게 좋은 거예요. 그렇네요. 같이 맛있는 거 들고 다 <웃음> 혼자 다 먹을 두, 수 있네요. 두세 입 먹고 배부르거든요. <웃음> 어. 다 독점할 수있어요 가성비남이네요. 가성 가성비남이네요. 가성 아튼 가성 <웃음> <웃음> 저희 어, 매력 어필을 하나시켜보면 어떨까요? 좀 이게 나의 매력이다 이런 걸좀 보여주세요. 아주못느끼셨나요 너무 창피다 내가 하려니까. <웃음> 그래도 좀 아쉬운데 노래 한 소절. 많이 아쉬우세요? 어좀 많이 아쉬운데. <웃음> 그럼 제가 또 최근에 신곡이 나왔는데. 어 정말요? 배드리벤지라고 음... 어또 신곡 살자. 배드리벤지 소배또 오오 uh, uh, How you feel We a v e n got this far 오아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해달라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애들이지 많이 사랑해 요 많이 많이. 저는 사실 스페인어를 좀 하거든요. 오 어, 엄청 잘하시던데요. <웃음> 아 들으셨나요? 네. 어,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팅을 또 나온다고 하니까 저의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좀 준비해 주신 어? 잘 먹히는 멘트가 있다고 해서 어.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. 안 들었는데 벌써. <웃음> <출근하지>? <웃음>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네. 에레스 구글? 뭐 이렇게 디에스도 올로게 모스코 무슨 뜻이냐면요 <웃음> 네. 혹시 구글이세요? 제가 찾는 모든 걸 가지고 계시거든요 <웃음> 어떠셨어요? 저의 멘트 어... 되게 좋지 않나요? 뭐 소개팅 나가는데 여성분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임팩트 있을 것 같죠? 확실히 어, 기억은 날것 음, 같습니다 어, 좋습니다 좋습니다 구글입니다 아, 어, 너무 팡고, 쎄요. 그, 그, 그. 이, bueno, chicos y chicas, aquí estoy con estos dos chicos guapos de la cita a ciegas, porque no podemos terminar así, ¿no? No, no p u d e elegir a uno solo, porque ambos son muy guapos, y no puedo elegir. Ustedes me tienen que ayudar. Déjenme aquí en los comentarios a quién elegirían ustedes. Hello, Blumeco. o o u é pasa? Yo, yo, yo, yo, yo. 반갑습니다. 어, 아,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너무 이제 선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선택을, 하셨나요? 어, 선택, 그건 아직 아실 수 없고요. <웃음> 네. 전 선택했습니다. <웃음> 어, 이렇게, <웃음> 아, 아, 이렇게 좀 배신감 드네요. 어, 배신감 드네. <웃음> 올라와, 오메스탄.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큐티 섹시. <웃음> 맞아, 맞아. <웃음> 헬로블루입니다. 저희끼리 전했어요. 어, 음. 형은 핫을 해, 형 나는 큐티 섹시 <웃음> 저희끼리. You're so hot, you're so cutie, you're so sexy, cutie 섹시. <웃음> <웃음> 저는 I'm from 20, 싱어송라이터이자 어, 비디오 디렉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. Bad Revenge라는 새로운 싱글 앨범으로 컴백했고 아까 소개팅 때 들은 그 노래인가요? 맞습니다. 아 저는 5월에 혹시 그 음. 노래를 살짝 스포 주실 수 있나요? Keep your eyes on me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에나신다고 장난 아니야 버튼 누르지 않았어? 네. 아, 분발해야겠다. 나. <웃음> 어, 그러면 중남미 뭐 남미권은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한번 가보신 적이 네. 있으신가요? 저는 브라질 한두번 정도 가봐가지고 엄청 뜨겁고 열정이 가득하고 전 열정이 없거든요. 더있서 열정이 생겼어요. 음... 그럼 굉장히 가보셔야 되는 나라들이 많네요. 뭐 멕시코, 페루, 아... 칠레 굉장히 팬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. 네. 이런 투어 뭐 계획도 있나요? 있습니다. 허? 그 말요? 저희가 남미에 관심이 좀 많아서 음... 그쪽으로 컨텐츠 같은 것도 좀 많이 찾아봤었고 아... 남미 투어 같은 것도 작년부터 저희끼리 얘기를 계속했었거든요. 아 정말요? 어, 뭐 기회가 된다면 뭐 연말이나 내년에는 좀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음...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일반 멕시코. 멕시코 음식 진짜 좋아하고. 어, 타코 아, 간 김에 뭐, 타코도 좀 먹고 멕시코가 네. 또 워낙 이제 팬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. 저, 저는 페루. 오, 아 정말요. 제가 또 얼마 전에 페루에 있다 왔거든요. 어, 그래요? 이, 이틀 전에 귀국했습니다. 페루나 뭐 멕시코뿐만 아니라 그 중남미 전체적으로 진짜 맞아요. 음 다들 음 여러분 너무 만나보고. 브라질, 뭐칠 실레, 뭐 정말 남미 다 가보고 싶어요. 좀. 한번 투어를 꼭 하셔야겠네요. 네. señorita oh, señorita oh, 네, oh, señorita. Que, que, que guapo, señorita que guapa q u é guapa señorita q u é guapa señorita votado bueno, <risa> <risa> en ventana tu alo de rikeo a ver a ver q u é le enseñamos en español algo que yo quiero escuchar a qué hora sales por el pan a qué hora sales sales 포레일, 반, 아케우라 살레스 포레 반. 아 맞아, 너무 잘하시는 우라 살레스 포레 반. 아 너무 잘하시는 무슨 말이 이게 빵 사러 몇 시에 나가니? 몇 아니 이게 조금 님 같은 건데 아 너무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이지만 아 그런 거니요. 스코렛 밤? 아레스코렛 <웃음> <수고를> 밤? 스코렛 <웃음> <수고를> 밤? <웃음> <수고를> 밤. <웃음> 나아침 7시에 사노르로보렐 알라 시나 저는 고로 이제 9시쯤에 나갑니다. 라 저희 또프롬트인티랑헬로룸이 올해 정말 앨범을 많이 낼 예정이니까 남미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아겨우라살레스코렛 밤? Sales por el pan. Sales por el pan. Pan sale m e s h i c a Pan sale de <¿Pan ríe> chica. <sale? ¿Pan ríe> <¿Pan sale>? <ríe> bueno, chicos, esta entrevista y esta cita a ciegas súper improvisada con estos dos chicos muy, muy talentosos y guapos es hasta aquí. Hasta aquí ya nos despedimos de ustedes. No se olviden de dejar en los comentarios quién fue el favorito de ustedes. Ustedes a quién elegirían. No se olviden de dejar comentario. Dar el like. 하나 둘셋 압살로에고 안녕, 안녕.